오늘은 백시시를 집구석에 놓고 오랜만에 고백이랑을 타기로 되어 있었는 뒤 함께 타는 이든님의 아이언 883에 마티가 땅맞게 저승을 가는 바람에 그리고 다시금 백시시 로 보이기로 한 중년의 덕구들 자 오늘은 어디로 갈랑가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자 오늘은 작은 바이크 1 0 0 c 바이크를 타고 지금 이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희 형제님들을 만나러 합류하러 가는 길입니다 보통 할리 데이비슨을 탈 때는 배터리에 하네스를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열선 자켓 그리고 열선 장갑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음, 굉장히 따뜻하죠 배터리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에이프 같이 이렇게 조그만 바이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조배터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열선 발열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겨울 날씨는 아니지만 늦가을에 가까운 날씨기 이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좀 매섭습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따뜻해요 보니까 열선을 키자마자 거의 수천에 굉장히 뜨겁게 앞뒤로 발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뚫고 라이딩을 하는데도 굉장히 춥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고 이팔 부위만 빼고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달리고 달려서 백시 씨 중년의 덕후님들, 우리 형제님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이곳은 김제인데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국수집이 어, 굉장히 맛집이에요 김제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김제 지날 일이 있을 때 저기서 국수 먹어도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늘 작은 바이크가 떠나볼 목적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입니다. 얼마 전 백종원 님도 다녀가셨던 임실군 강진면은 다슬기가 정말로 유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토캠핑하고 그 다음날 해장을 하러 거기에 가서 다슬기탕을 먹었던 영상이 있는데 위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네에 가면 다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다슬기 탕도 맛있고 다슬기랑 오이랑 이렇게 약간 초무침처럼 무치는 그 무침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오늘 형제님들과 같이 다슬기로 보양을 하러 신나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재는 구절재 라는 재인데 그렇게 큰 컵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풍경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라서 이런 길은 막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보다 경치를 구경하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와인딩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자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 경치로는 왔다요 어, 여기 에 어. 왔다 코스도 이렇게 막어막 <웃음> 어, 코스도 어, 와리가리 막 하면서 어. 따형님거그나저아왜 이렇게 잘 달려 저거 아, 쫓아가들 무도겠어 아. 하르키님 말해하면 코넷 2호 고이래 하이고 <웃음> 그냥 아. 내가 한번 옆에 찍으려고 쫓아가려면은 그냥 막 하, 이거 풀스루트를 땡겨야 막찐빠워 <웃음> 어? 막달리다찐빠워 <웃음> 버려 이 캄가 튜이돼있잖아요이고 저거 그냥 불량이요 CDI도 저거 CDI 이나요 모르겠어요 C, CDI 안 만졌는데 저 정도면 저거 살벌 은 거거든 저게 지금 아이막불량이 나가 오도바이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한 끈이 또한 끈이 때리러 또한 끈이, 어, 끈이 네. 열러 가셔야죠 또 예. 네. 네. 아이고 또 우리 한 끈이 열어 가는 데가 있은 게 아이고, 자리나 있나 모르겠네 자리 있나. <웃음> 집행이 갖고 I know. i 기 not sure. I'm not 꺼야지. 꺼야지 아 굉장히 따뜻하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다 따뜻해 이 팔은 지금 춥고 여기는 어, 목까지 따뜻하니까 아 이거 무침이 별미여 무침 별미 참기름 여기, 여기다 밥딱 해가지고 이 무침 딱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어 맛나 맛나 아이고 오랜만에 다슬기탕 또 먹네. 강진와서 백종원이 최근에 여기 왔다 오던데 아, 그래서? 예 강진 여기 다슬기 먹으러 다슬기를 막 산더미같이 싸서 먹었다 오던데 그 병이 여기 중학교에 푸스로 물어봤다고 하동으로 해서 가는데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배... 네, 밥먹었대 그냥 한걸 벌러도 그러지. 진짜 응. 밥이 살 탄수화물이라. 응. 아유, 눈물이 깔끔하다. 아. 아, 고령된 쪽도 캠핑지는 다 한번 다 보고 싶은데저기 아이고 잘 먹었다. 진짜 딱 시골 터미널 느낌. 양 물씬 나는구만. 야. 네. 한샷을 쪼여가지고막 혼신의 힘을 다해 쪼여서한번 찍어 썸네일 도 내가 항상 잘 쓰고 있어 형님이 주신 사진으로 썸네일 잘 쓰고 있네 내가 요걸래 어퀄이 좋아 사진이 깨까더니 쿨이 좋아서 썸네일로 내가 애용하고 있단 게 요즘 아이고 표기로 안져야 되나? 설적인 저단 아주 마음에 들어 <웃음> 이거는 치아바타라가 빵이. 이거 일탑의 여성 취향 이든인데. 진짜인도 <웃음> 음, 커피 안드셔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게. 황색했어. 황 어. 이게 빗물의 각도에 맞춰서 인공지능으로 작업겠 어. 네. 가 좀. 황모가 가가 실시 저배기량 형제님들과 마지막 가을라이딩을 한것 같아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이제 가을이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이제 바이크를 타기에 굉장히 추운 계절이 오는데 또 다마스 차박 캠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레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사막동 고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